나는 우리 익녀초등학교의 킹카 내가 그렇게 예쁜가? 우리 반 남자들은 애 나를 가만히 두질 않는다니까 아 정말 초등학교 때부터 이렇게 예쁘면 커서 어쩌려고 그래 요르르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솔직히 나 정도면 괜찮긴 해? 하, 뭐야? 남자애들이 어떻게 나를 가만히 내뜨겠어? 이 오똑한 코, 다름은 얼굴, 앵두 같은 입술. 아, 난왜 이렇게 예쁜 거야? 아, 정말 피곤하다, 피곤해. 여 우리는 왜 이렇게 예쁘게 태어나서 우리만 남자애들 마음을 흔들어버린 걸까? 흠. 진짜. 죽여버린다. 어, 아, 오빠. 나 예쁜 척하면 재수없지. 아 근데 사실도 어떡해 하지만 오늘은 내가 컨셉을 바꿔서 좀 귀여워져 보려고 더하면 진짜 죽여버린다 나귀염지이거 부리지 마라 진짜 마지막 경고다 나 애교 같은 거안 하는 건데 난그냥 귀여운 거 으떡대! 하, 오늘도 학교에 왔는데, 오늘은. 남자애들이 얼마나 또 고백을 할까. 나 진짜 겁난다, 겁나. 벌써 피곤해. 어, 어 안녕, 요루야. 어, 어, 잠깐. 어. 어, 우리 예쁜 요루한테 흙이 묻다니. 이거 내가 깔아줄게. 이거 밟고 와. 어, 수무나, 이러지 않아도 되는데. 아니야, 아니야. 이래야지 내맘이 편해. 어, 그래? 아, 근데 좀더 빨리 갈순 없니? 어, 빨리 갈게. 아, 어, 잠깐만, 수무나. 아, 나 어깨가 너무 결린다. 아유, 가방 좀 들어줄래? 어, 알았어. 어. 자, 이거 빨리 갈게. 어. 음. 어, 어, 레드 카배지 부족하네. 어. 나를 밟고 지나가! 어. 어, 어, 어머, 이렇게까지 안 해도 되는데, 그럼 실례해. 어, 어. 어. 어. 어. 아, 혹시 요루야, 오늘 학교 끝나고 학교 뒤에, 보, 뒤에서 볼수 있을까? 왜? 너한테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어서 꼭 와줘! <목소리> 벌써부터 예쁜 건 알아가지고 남자애들은 나를 가만히 내 뚜지 않는다니까 미안하지만 난 만인의 여인이라서 고백은 못 받아주겠네 <웃음> 어 안녕 내 자꾸 범생아 자꾸 안녕 예유희열어 맞다 우리 일 교시 수학이지. 왜 숙제를 안 하고 왔네? 선생님한테 혼날 텐데. 얘들, 내 너무 걱정하지 마. 내가 내 숙제 줄게. 어, 어, 그, 그러면 너는 어떡해너 혼나면 내가 너무 미안하잖아. 에, 에, 나아니야난 진짜 괜찮아. 이걸로 감사 맡아. 난 네가 좋으면 나도 좋거든. 어, 고마워. 역시 우리 짝꿍밖에 없다. 정말 나밖에 없어? 그럼, no, 정말 고마워. 저, 저, 저기, 오늘 학교 끝나고 할 말이 있는데. 어, 무슨 할 말? 음, 학교 끝나고 교실에 남아줘. 꼭할말있어서 그래. 그, 그럼, 아디오스. 도 나한테 반을 버린 건가 아 진짜 피곤해 날이 좋아한는 이유로 숙제까지 받는 건좀 미안한데 아 진짜 예쁜 것도 죄라니까 요루야 음... 어 <웃음> 오빠가 우리 교실엔 무슨 일이야 아 너가 전에 이거 가지고 싶다고 해서 너 선물로 주려고 사왔어 어 그걸 기억하고 있었어 그럼 그래서 내가 이렇게 사왔잖아 와 어, 진짜 고마워! 이거 비싼 거잖아! 난 오빠한테 준 것도 없는데 미안해서 어떻게 받아! 에이 아니야! 난네가참 좋아서 주는 것 뿐인걸 뭘! 그냥 받아줘! 정말? 정말 고마워! 근데 이것도 일단 고맙게 받긴 할텐데 내가 사실 사고 싶었던 가방이 있거든? 그것도 사줄 수 있어? 아 그리고 또 달달한 초코릿도 먹고 싶어. 갖다 사다 주라. 물론이지. 다 사줄게. 그리고 잠깐 나와 볼래? 너한테 줄 선물이 또 있거든. 아 그래? 이게 뭐야? 람보르기니 아니야? 에이 너를 위해서는 이거 겨우 10억밖에 안 해. 내만 받아줘. 이렇게 뭐야 이걸 어떻게 받아 에이 아니야 너를 위해서 산 건데 받아줘 일단 한번 타봐 어~ 어~ 역시 시복이라 그런가 승차감이 오지긴 한다 어때 승차감 엄청 오지지 아 진짜 오져 그러면 혹시 나할 말이 있는데. 이거 타고 같이 카페 갈래? 어? 무슨 할 말인데? 그건 이따가 말해줄게 어... 그래? 하... 계속 남자들이 고백하려고 하네 아, 이걸 어쩐다 난 누구랑도 사귈 수 없는데 아 다른 친구들이 실망하면 안 되잖아 흠. 하... 여루야 오늘 학교 끝나고 나랑 같이 놀 거지 글이 뭐 뭐래 여루는 이따 나랑 같이 가기로 했어 그랬나 형은 좀 빠지세요 여루루는 제가 가방 들고 같이 집으로 가기로 했어요 흠. 모르겠네 그것도 자 얘들아 이번에 서울에서 새로운 전학생이 왔어요 음. 그러게 안녕 얘들아 나는 서울에서 전학온새별이라고해잘 부탁해 나블리 새별아넌왜 이렇게 예뻐? 혹시 너 숙제 필요해? 숙제? 숙제가 있었어? 그럼 내거 줄게 기다려봐 예유르르 숙제 줘 그거 내꺼였잖아 야 좋다 뺏는게 어딨어 네네, 네네. 이건 우리 새별이꼬야 그리고 숙제는 자기가 하는거야 자 여기 <웃음> 새별아 어? 고마워 새별아새별아 <웃음> 새별아. 응? 혹시 너 인형 좋아해? 음.. 좋아해 음 그럼 조금만 기다려 너 그거 돌려줘 새빼기한테줄 거야 <웃음> 이녀석들이 뭐래 못생긴게 <웃음> 새빼리아 이거 가져 아, 요루야 진정해 승훈아 <웃음> <웃음> <웃음> 넌새빼기한테 안가? 난 저런 쌀 싫어해 그래도 요루루가 제일 예쁜걸 <웃음> 정말? 그럼 <웃음> 어. 저기, 승훈아. 너도 우리랑 같이 놀자. 하나, 둘, 셋. 짝까지 맞추면 더 재밌을 것 같아서. 그럴까? 예쁜 새별이가 그렇게 말한다면 같이 놀아야지. <웃음> <웃음> 샛별이는? 별이는참 예뻐. 샛별이 이뻐 진짜 젤수 없어! <웃음> 하여튼 여기 초등학교 남자애들은 예쁜 건 알아가지고 여기 초등학교도 전에 학교처럼 뾰끼니 뭐. 여자친 여자인 대체 뭐야? 내가 우리 학교 킹카데어야 <웃음> 야, 요르르, 니네 번에 예쁜 애 전화 왔다면서? 나 소개 좀 시켜주라. 국밥도야? 아 진짜 짜증나. 오, <웃음> 왜이래? <웃음> <interrupted>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